올해 고도도 없고 예. 색깔이 왜잘 나긴 치인것 같아요 아주 밝게 잘 나시네 네. 보니 그죠? 양도 엄청나네 보니까 네, 차, 예 달리기도 잘하고 도 많고 네. 굵기가 또 올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아알또 굵고 네.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샤각 콜라TV입니다 현재 07시 30분입니다 이 가막 농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생이세요? 아니요 이가수원에 그, 사과 작업 해보시니까. 네. 원래 사과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올해요? 올해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깎아 있습니다. 아, 은박지를 다시 까시는 중입니까? 네. 진짜 도장이 아주 엄청 좋습니다. 위에 이제 가몽이 있다면서요? 네, 올해는 가몽이 아주 기가 막히 여기는 현재 가몽 밭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에 들러봤는데, 가몽 착과량, 과일 비대, 전체 이 색깔 상태, 고도증상 여부를 확인차 들러봤는데, 현재 이 가몽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뭐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저희들은 잘 모르고 지도교사님이 농협에 그냥 지, 지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한것 뿐이죠 그럼 면밀양원소를시비 뭐 하셨는가요? 밀양원소? 예, 밀양요소 했어요 잘 지도해 주시니까 뭐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뭐 저희들 잘 모르잖아요 아, 예상 <웃음> 인기가 많은 품종이죠 당도가 상당히 좋고 식감이 좋은 이 품종이 되겠습니다 이 해반이 대략 289지 내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몽을 보시면은 상당히 과도 적당하면서 전체적인 착과량이 많습니다. 많고 헛실이 별로 없다. 대부분이 정상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지를 씌우지 않는 무봉지 재배가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 가몽 특유의 이런 이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색깔도 상당히 밝고 상당히 진하게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사이 좋습니다. 원래 가몽 단점이 가슘결핍 현상 즉 고도 증상이 심한 품종인데 그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무 나이는 대략 7, 8년 정도 되는 감몽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동하면서 열매 착색상태 전체 착고화량 상태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아주 감몽이 최근 인기가 많습니다 모양은 다소 길주름하게 생겨도 이 맛이 좋기 때문에 당도가 18에서 2 0프스 이상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부 고두가 아주 간혹 보입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잘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는 고두 현상이 없는 그런 우수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좋습니다 알비드양호하면서 예. 원래 이 가몽은 대가형 과정이 되겠습니다 가몽군정은 수세가 너무 강해도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수세를 다소 약화시키고 착과량을 다소 늘리면서 초기에 이 가지를 받아내지 않으면은 가지 바퀴가 상당히 애로상이 있는 그런 품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세를 조금 약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착과량을 늘리시고 이 적과도 이 대과일수록 고도 현상이 많기 때문에 아, 적과도 다소 늦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칠을 한2 0일 후에 적과하는 것이 좋다. 또는 1 번과보다는 2 번과를 남기는 것이 훨씬 고도 예방에 더 도움이 되겠다. 반대편 라인의 가목도 제가 한번. 춤을 통해서 한번 가까이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서른 빛, 농적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맑으면서 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다시피 착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확량도 많겠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묵령 가몽이 집단 재배지로서 상당히 인기 좋습니다만 이쪽 지역도 보니까 가몽이 이렇게 한 집에 1500평 이상 이렇게 아, 심은 집이 없는데 오늘 와보니까 상당히 좋다. 인사에 들고 색깔 관련도 아주 양호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좋은 내용이 보니까. 자, 조금 더 이동해서 전체적인 상태를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망 뭐 구금이 좋은데 조금 자라도 당도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너무 당도가 높은 과일이다. 맛있다. 그리고 식감이 좋다. 아삭하다. 경도가 강하다. 그 말씀이겠죠. 생긴 기 일이 생겨도 참이단고 때문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 봉지는 씌우지 않으셨습니다 아참 가몽이 많습니다 많고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원래 농사를 잘 지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농산물은 결과물이 답을 해주는 것이고 결과물이 말을 해주는 것이고 허실이 없어야 된다 허실 예. 오롯이 전부 다 수확이 다 돼야 농사가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몽은 탄소병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칼슘 결핍 증상, 일부 노린지 피해, 또 동독 현상, 몸통 동독 배꼽 동독 꼭지 동독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은 거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꼽 부분에 열매의 하단부에, 적도 부의 하단부에 칼슘 결핍 증상이 많은 것이 큰의인데 제가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무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칼슘 결핍 증상이. 그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헛실이 없다 오롯이 다 수확을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됐습니다 아참 잘되셨네요 감옥 라인이 보니까 저 위에까지입니다 저 위에까지인데 다갛게 착색발련이 아주 양호하게 잘 나타났다 감옥의 특성 그렇다 적과를 다소 늦게 하시고 착과량을 다소 늘리고 1번 꽃보다는 2번 꽃을 남기시고 2 번과를 남기시고 비벼 관리 주의하시고 초기에 스퍼타입 교통이기 때문에 초기에 나무를 3년 내에 키우실 때 측지 발생을 빨리 해놓는 게 좋다. 그런 생각 들고 다만 수세가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수세를 유지해야 알도 굵고 또 가지 발생도 원활히 죽긴 된다. 너무 대가 위주보다는 마 어차피 대관데두 번째 담아 두 번째 알 크기를 가급적 수확하시는 것이 훨이더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과를 제가 남기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좋고. 다만 여기도 최근 이 감옥을 7, 8년 동안 재배하시면서 이 고두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학 후에 미란군서 시비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물론 갈반도 많이 없는 해지만 여기도 이 갈반도 없고 특히 고두고 현상이 없고 가슴결핍 증상이 없다. 색깔도 확실히 밀양원소를 주니까 잘 발련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가원주께서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미양원소를잘 몰라서 이런 걸뭐 뿌릴 필요 있느냐, 그런 말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다만미밀원소를 적극 건장드린 결과 아주 우수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농가 수익,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들러봤는데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확인하고 다시 또 복귀를 합니다. 6일. 6일째 아유... 몇 시에 나오셨어요? 일곱 7시. 시에. 아이 일해놓고 이거 그 금박지 깔아놓고 도장지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 <웃음>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각콜라 TV였습니다.